안녕하세요 푸드박스입니다 아, 여름이 되면 긴 장마에 높은 습도 아주 고온다습한 날들이 참 많죠 그래서 높은 온도로 인해서 수온까지 올라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덥고 습한 날에는 날것을 먹을 때 아주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름에는 생선회를 먹으면 안돼 습도가 높으면 세균 번식이 심해진다 비 오는 날에는 생선회를 먹으면 안돼 이런 속설들이 과연 사실일까요? 오늘은 그 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여름에 생선회를 먹으면 안 돼. 먼저 여름에 생선회를 먹을 때 제일 걱정하는 것이 바로 비브료균이죠. 이 비브료균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균의 특징을 좀 살펴보게 되면 감염원은 바닷물, 흙, 해초, 플랑크톤, 해수어 및 폐류의 생식입니다. 폐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아주 무서운 세균이죠. 생존을 위해서는 3-5% 에서 정도의 소금이 필요한 호염균이에요. 근데 60도에서 15분간 가열을 하면 사멸하게 됩니다. 이 균이 무서운 균이긴 하지만 분명히 약점이 있죠. 예방법은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여름철에 비브리오균이 생선회에서 급증하냐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장염 비브리오균은 바닷물 온도가 섭씨 15도 이상이 되면 이제 활발하게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온도가 더 올라서 이제 20도에서 37도 사이에 급증하게 되는데 표를 보게 되면 7월에서 10월 사이에 크게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 한가지요 네, 답은 그렇지 않다 입니다 비부료균이 증가하는 것과 생선회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 비부료균은 이 생선의 비늘이나 내장이나 아가미에 주로 침투를 하고요. 우리가 먹는 이 생선살에는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잘 조리가 된 생선회라면, 음, 비부료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제 다음 질문 보시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습도도 온도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부경대학교 연구 자료를 좀 보게 되면은 온도를 30도에 고정을 하고요. 습도의 변화를 줬습니다. 40%, 70%, 90%. 그한 시간이 지났을 때이 세균의 증식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습도가 70도에서도 또 90도에서도 현격한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또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이 1시간, 2시간, 5시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세균이 증식한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선회를 떠넣고 2시간이 넘게 30도의 온도에서 방치한다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어시장에 이제 우리가 보통 가게 되면 저렴하게 미리 떠넣고 파는 이런 회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회들은 손질한 지 얼마의 시간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상온에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얼음 위에 있었는지, 아니면 냉장 보관을 한 건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 떠놓은 헤드를 구매할 때는요,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 어시장을 이용할 때는 이제 활어를 바로 손질해 주는 곳을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만, 고온 다습한 날에 세균이 많이 증식한다는 그 속설은 사실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또 속설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비오는 날 생선회를 먹으면 배탈이 난다는 그런 속설이 있어요 이 속설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은 이래요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면 바닷물의 염도가 낮아진다 그래서 염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심층수가 올라오는데 그때 박테리아들이 함께 떠올라 생선에 침투한다 라는 말입니다 바닷물이 용승작용으로 해서 발생한다는 속설인데 하지만 용승작용은 바람이 불어 생기는 회전운동이에요 그래서 용승작용으로 인해서 물의 순환이 이루어져서 물이 정화되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므로 이 말도 사실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제 여름철에 우리가 안전하게 수산물을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이거는 우리 가정에서든 식당에서든 다 해당이 됩니다 먼저 재료 보관이에요 신선한 어패류를 구매하면 신속히 냉장보관 5도씨 이하에서 이제 보관을 해야지 되고요 만일에 냉동 제품을 해동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네, 그런 경우는 냉장고에서 해동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 정말 세균이 많거든요 그래서 조리하는 사람은 반드시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서 30초 이상 철저하게 손 씻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그 다음에는 재료를 이제 준비를 할때 어패류 같은 경우는 수돗물로 2에서 3회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 중요한데 비브리오균은 호염균으로서 민물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또 조리 시에는 그 냉동어패류 같은 경우는 냉장고에서 안전하게 해동한 다음에 수돗물을 잘 씻고 충분히 안내까지 익을 수 있도록 가열해서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조리도구 입니다 바로 칼과 도마 등 여러 가지 이제 세균에 노출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칼과 도마는 전처리 이용하고 획감용으로 구분하는 게 좋고요. 사용한다음에 잘 세척하고 열탕 같은 어, 소독을 해서 2차 오염을 방지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도마를 소독하는 방법의 영상을 조금 찍어봤는데 보통 첫 번째는 세제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용하는 세제는 일본 제품이라서 제가 라벨을 다 띄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조리도구들은 대부분 그 카페 게시판에 링크가 있어요. 최저가는 아니니까 검색해 보셔야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한 다음에 이건 이제 친환경 요런그 주방용 세제들이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이 주방용 세제를 정말 많이 먹는데요. 그래서 이런 좋은 것들 요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일단 깨끗하게 잘 세척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세제는 싫다 라고 하면 굵은 소금 있죠 굵은 소금을 뿌려 가지고 이렇게 잘 문질러 가지고 꼼꼼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다음은 베이킹소다와 식초예요 집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거의 요새 만능 청소도구로 많이 쓰는데 지금 베이킹소다를 뿌린 다음에 식초를 뿌리면 이렇게 반응이 일어나요 네, 이렇게 해서 살살 문질러서 닦아 주시면은 아주 깔끔하게 예, 잘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더 이렇게 주방세제 같은 걸로 닦아 주셔도 되고요뭐 이거는 이제 옵션입니다 그냥 베이킹소다하고 식초만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런데 이런 실리콘 도마도 많이 사용하죠 저도 자주 사용을 합니다 네, 이거는 정말 소독하기 쉬워요 그래서 한번 닦아 주고요 어,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2분 30초만 돌려 주시면 됩니다 크기가 안 맞아요 네 이렇게 해서 한 2분 30초 정도 돌려 주면은 예, 소독이 끝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무 도마 많이 사용을 하시죠 저같이 큰 것도 쓰고 작은 것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굵은 소금 같은 거로할 때는 상처가 나지 않게 살살 해주셔야 되고요 세제나 베이킹소다나 식초를 사용할 때는 빠르게 처리해야 됩니다 흡수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엔드그레인이나 이런 색이 나는 도마 있죠 이런 것들은 베이킹소도하고 식초를 사용하면 색이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용을 하면 안 돼요 네, 소독도 하고 세척도 하고 햇볕에 말리기도 다 하면은 이제 여기다 기름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무 도마 전용 기름을 사용을 하고요 들기름 같은 거를 바르면 좋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비싸고 그래서 보통 일반 식물성 기름 같은 거를 사용을 해서 이제 도마 표면에 발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독도 되고 또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흠집이 난 것들은 사포로 문질러 가지고 벗겨 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칼과 같은 이제 금속으로 된 음, 제품들은 이렇게 열탕에 뜨거운 물에서 소독하는 걸 추천드려요 네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 이 여름철 생선회와 관련된 속설에 관한 팩트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그럼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봬요